나오면 보너스로 무조건 쉽게 풀어내야 되고 자 정책론 보죠 정책론 4단원 이제 우리는 사실 어, 유학 정리의 핵심 정리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유학집으로 공부하고 있죠 배울 내용은 다 배웠어 사실 이제 배웠던 걸 안 까먹고 머릿속에 차곡차곡 잘 정리해서 문제 풀때 정리된 걸 끄집어내서 바로바로 바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연습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때 암기코드가 이제 주된 역할을 할 거니까 여러 번 보시면서 한번날 잡아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 놓고 식탁에도 놓고 화장실에도 놓고 차 안에도 놓고 침대에 맡아 놓고 심심할때 자주 보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보려고 하지 마 그냥 느낌 오는 것만 그냥 천천히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여러 번 보려고 해야 돼요 여러 번 보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자 정책론 보죠 자첫 번째 시장 실패 원인 시장 실패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데 이 수요 공급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라는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하죠 배분 기능이 있는데 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못한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시장실패라고 얘기해요 외워놔야 돼요 시장실패를 뭐라고 한다? 시장실패는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못하는 현상을 이걸 시장실패라고 한다 이시장실패를 일으키는 기본적인 네 가지 주된 요인이 외공불비라는 거죠 이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이 외공불비 외부효과, 공공재 불안정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이네 가지가 시장 실패를 일으킨다 불안정 경쟁은 경쟁이 많지 않은 거죠 독과점 얘기하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는 기억나요? 규모의 경제 얘 자체로는 좋은 거지 규모를 늘리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근데얘가 시장에서 일어나면 나중에 대기업 논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 이런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기업들은 자본이 많죠. 그래서 만들 때 규모를 크게 만들 수가 있어. 엄청나게 양을 많이 늘릴 수가 있죠. 양을 많이 만들다 보면 원자재나 인력 같은 것들을 좀더 시스템화시키면서 단가, 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어. 그럼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를 늘리면 싸게 만들 수 있다. 경제적이다. 그럼 싸게 팔수 있겠네. 근데 싸게 파는 이유가 소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쟁하는 중소기업들을 없애버리려고. 부도내고. 얘들은 이제 단가를 못 맞출 거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중소기업들은 다 망할 거야. 그럼 얘들만 남겠죠. 자연스럽게 독점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얘가 싸게 팔아, 비싸게 팔아. 비싸게 팔겠지 그래서 얘들이 이제 이윤을 제이 많이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대기업 논리예요 규모의 경제가 좋은 말이지만 시장에 나타나면 뭐가 된다? 독점화가 되는 거예요 독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규모 경제에 의한 독점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때 불안정 경쟁이라 나왔지만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불안정 경쟁을 일으킨 요인이 네 가지가 있죠 뭐가 아니니까 다 정동진이 아니니까죠 다수가 아니라 소수 정보가 완전하지 않고 불안전하고 재화가 동질하지 않고 개별적이고 진퇴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 내용까지 포함된 것이 시장 실패고 자 시장 실패가 일어나면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 실패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겠죠 이런 얘기고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정책문에서 보너스로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 정보가 개입할 때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나올 때 간접 개입이죠 개발보조금 정보, 개발부담금 개발이 환수제 맨 앞에 있는 개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발 들어갔다고 도시개발사업이다, 공영개발이다 이런 개발 나왔다고 다 개발이 아니라 맨 앞에 있는 거 특히 개발권 양도제도 아니야 개발권 양도제도는 지역지구제랑 같이 다니는 토지용 규제를 얘기하는 거고 개발로 끝나야 돼. 개발, 개발부담금, 개발리환수제, 보조금, 조세, 세금이죠. 금융정책, 대출규제니까 LTV, DTI. 그다음에 이제 얘까지 하나 기억해 놔야 돼요. 정보까지 이게 처음 나왔어요. 처음, 작년에 처음. 작년에 재작년에 감정평가사 나오다가 작년에 우리 공인중개사 험에 처음 나왔어요. 간접개입으로 뭐가 나왔냐면 얘가 나왔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가격을 알려주는 거죠. 정보 지원하는 거예요. 정보 지원하는 정책.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보 알려주는 거죠.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서 누구나 볼수 있게 정보를 알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얘는 언제부터 며칠 이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개사법에서 중요했던 거죠. 행정상 정보 지원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개발보조금 정보 기억해놔야 되고. 자 중요한 거 개발리익 환수제에 의해서 뺏어가는 돈을 이렇게 회수해가는 환수해가는 돈의 이름을 개발부담금이라 그러죠 그러면 개발리익이 뭐냐 이거 알아야 돼요 개발사업을 하면 개발이익이 발생하겠지 이건 사업이용과는 관련이 없고 불로소득으로 개발사업했더니 땅값이 막 올라가더라 그래서 정상을 넘어서서 올라가는 지가 상승분을 개발리기라 한다 이거 일하지 않고 번 돈이니까 일정에 25% 정도 뺏어서 정부가 좋은 데 쓰겠다 개발리기 환수제 이때 뺏어가는 돈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한다 세금이에요 세금이 아니에요 세법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요 세금 아니에요 예, 세금 아니야 비과세적인 방법으로 개발리익을 환수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환수할 수도 있지 개발리익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정부가 재산세나 양도세를 높여서 비율, 세율을 높여가지고 개발리익을 뺏어갈 수도 있어요 세금으로도 뺏어갈 수 있는데 개발부담금으로 뺏어가는 건 세금이 아닌 방법으로 개발리익을 환수하는 거예요 이때 개발리익을 환수할 때 개발리익은 정상을 초과한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이다라는 거, 이걸 뺏어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외부효과에서 정의 외부효과와 부의 외부효과가 있는데 중요하죠. 내돈 들여서 사회가 좋다. 이렇게 외워야죠. 내돈 들여서. 자, 비용 측면에서도 외부효과를 판단할 수 있고, 자, 편익 측면에서도 이건 생산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소비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효과는 생산, 소비 측면에서 모두 나타나죠. 이때 어떻게 나타나면 정이냐라고 할때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정이다. 사회적 편익이 크면 정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죠 내돈 들여 사회가 좋다 이거죠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경우 정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면 정 이렇게 자 내용 한번 해석해 보면 좋은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경우 그러니까 사적 비용이 크거나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 외부효과는 시장에 이걸 맡겼을 때 생산과 소비가 생산이나 소비가 많이 일어나요? 적게 일어나요? 문제잖아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많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진다? 과소하게 생산되거나 소비가 발생한다 그럼 누가 개입해야 돼요? 정부가 개입해야지 그럼 정부가 규제 강화예요? 지원 정책이에요? 지원 정책으로 정부가 지원 정책으로 개입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정이 일어나면 사회적인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요. 좋은 건 우리 지역에만 꼭 와야 돼. 이렇게 유치하는 거죠. 플리즈 이렇게 하는 거잖아. 뭐예요? 핀피. 이렇게 핀피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자 반대로 한번 해석해 보죠. 사회적 비용이 크거나 사적 편익이 크면 부의 외부 효과. 이걸 시장에 맡기면 너무 많이 만들어진다 나쁜 건데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개입한다 규제해서 그만 만들라고 개입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이기주의 현상은 님비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자 순탄이라는 게 있는데 순탄 <웃음> 자 정부가 규제하거나 조세정책으로 세금을 인상하거나 그러면 시장에서는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해요 경제적 순손실 이 말은 뭐냐면 정부가 규제를 가하거나 세금을 부과하거나 인상하면 수요자도 손해예요 공급자도 손해예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어서 수요자의 잉여도 줄고 공급자의 잉여도 줄어요 이 줄어드는 만큼을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라는 경제활동이 줄어드는 건 손해다 경제적으로 손해다 정부가 규제하거나 세금을 인상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면 시장에서는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하는 거죠 줄어드는데 많이 변한데 탄력적이면 그럼 순순실이 보다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순탄 그래서 탄력성이 클수록 순손실은 커진다 제 암기코드는 모두 다 크다예요 크다 좋다 이 방향이니까 방향이 나오면 다 크다 좋다 이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순손실은 탄력성이 클수록 크다 이렇게 마지막 같아 자, 공공임대주택 유형 외워야죠 요즘 이제 주택정책에서 많이 나오는 게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이거 분석하는 거 구분할 수 있는 거 올해 나오는 건 사실 민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민간을 꼭 외워놔야 돼 일단 공공임대주택의 영국행장, 영국은행장, 영국행장 영구 나오면 평생 살라는 거죠 영구적 또는 50년 이상 이렇게 평생 그러면 돈이 진짜 없는 사람이잖아요 누구? 최저소득계층 최저소득층 자, 국민은 30년 이상 오래 살라는 거잖아요. 얘보단 돈이 좀 있겠지. 그래서 뭐라고 해? 최, 최자는 빠져. 저소득 서민. 이렇게 얘기하고, 저소득. 행복 나오면 젊은 층. 사회초년생, 뭐 대학생, 이렇게. 요즘 얘가 부동산 관련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얘가 많이 나오겠죠. 항상 정치 때마다 행복주택을 많이 늘리겠다 젊은 층이 사는데 문제없이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하니까 요즘 MZ세대가 힘드니까 네. 자 장기전세는 장기 전세는 무슨 방식으로? 전세계약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장기전세 영국행장 이렇게 나오고 자 통합도 있대요 새롭게 만들어진 통합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최저소득층, 저소득, 서민, 젊은층, 사회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다 들어갈 수 있는 거 통합시켜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 통합 이렇게 자 분양전환은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존 주택 전세도 있죠? 있어? 기존 주택 전세,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도 있는데 얘는 기존 주택을 임차한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뭐 해준다? 전세 내준다. 임차인 전세 내주는 걸 전대한다. 이런 말 있죠? 기존 주택에 임차한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전세 내줄 수 있는 거. 전대 내주는 거.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거.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자, 영국 행장이 중요하고 이건 뭐 보너스로 나오는 거고. 자, 그다음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도 있고 장기 민간도 있어요 일반은 뭐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자 외워야 되는 거몇년 이상? 10년 꼭 외워놔야죠 10년 이상 8년 나오면 안돼 옛날에 8년짜리가 있었어요 없어지고 바뀌었으니까 10년 근데 공공지원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민간이 만들거나 사서 싸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정부에서 뭔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거예요 민간이 어디에 지원을 받냐? 어디에 출자를 받냐? 이게 중요해 외워야 돼요 어디? 주택도시기금 왠지 내 느낌상 얘가 나오면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는 거니까 외워놔야 돼요 주택도시기금이 딱 여기서 한번 나와 우리 시험에 답으로 나올 만한 건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이, 민간이 사거나 건축에서 싸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이때 누구?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기억해놔야 되고 자 여기까지 이제 정책론을 받고 사실 정책론까지는 뭐 암기 코드가 많지는 않고 많은 건 이제 투자론과 감정평가론이 많죠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수업 열심히 듣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감정평가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걸로 시간을 가질 거고 그리고 영상만 보지 마시고 유튜브에 제 영상이나 보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이게 여러분이 수강료 내는 거야 네 수업 들었으니까 그 정도의 수강료 내준다 생각하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투자론부터 감정평가까지 또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하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했어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